마실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아 고마워라 스승의 축고축고 안녕하세요. 첼쌤이에요. 곧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표현은 자주 하시나요? 표현하기 힘들고 쑥스러운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 센스 있는 감사 멘트 베스트 3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위해 필, 수, 시, 정 1. 예쁜 건 엄마 탓, 잘난건 아빠 탓첫 번째 멘트 예쁜 건 엄마 탓, 잘난건 아빠 탓 원래 탓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reason의 의미로 긍정으로 쓰였어요 2. 자식농사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두 번째 멘트는 바로 자식농사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여기서 자식농사는 Children of Breen입니다. 잘 자라준 여러분을 보시면 부모님께서 정말 기쁘시겠죠? 3. 이것이 바로 자식 키우는 맛세 번째, 이것이 바로 자식 키우는 맛 일반적으로 맛은 테이스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j 피니스 조이, 딜라이트 등으로 쓰였어요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여러분이 큰 힘이 될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센스 있는 문장 좋고 좋고 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사랑한다는 말이 최고겠죠? 엄마 아빠 사랑해요 구 좋아요, 알림 설정 조고조고조코팅 <웃음> <웃음>